네, 이번 시간은 638회입니다. 기출문제 5-10번을 이어갈 거고 주제는 제가 대항 회피 반응이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흥분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거 좋은 얘기죠. 왜냐면 침착하세요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이게 침착하세요. 그렇죠? 침착하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날 일은 없으니까 호랑이 닮은 개를 만났어요. 음. 요런 일은 있을 수 있잖아 그것도 끈이 풀린 개 끈이 풀린 호랑이 닮은 개를 만나서 침착하게 그 개의 눈을 바라본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지 왜냐면 이 개가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개, 간을 봐요 그래서 눈을 침착하게 바라보면 이 개념이 있는 호랑이 닮은 개가 우리가 싸우루사가 없다라는 걸 알고 덤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개념이 있나 개들이? 개념 없는 끈이 풀린 호랑이를 닮은 큰 개도 있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개죠 근데 침착하게 눈을 바라본다? 사우루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개념 없는 개는 꼬라본다고 생각해요 그냥 뜯기는 거야 그러므로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 맞짱을 뜨거나 선빵 날리는거 매우 중요해요 이럴 때는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맞짱을 뜨든지 도망을 가든지 할때 힘이 어떻게 돼요? 속고쳐야 돼요 근데 개념 없는 개랑 싸울 때 내가 힘이 속고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이 결심 갖고 되나 이게? 수면제를 잔뜩 먹고 잠을 자지 않겠다 결심하면 잠이 안 와요? 그건 아니죠 그쵸? 수면제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면 결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힘이 속고치려면 우리 몸 속에 힘이 속고치게 만들어주는 물질들이 분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공부했어요 몸속이 어디예요 몸속 그는 혈관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혈관에 분비되는 이 힘을 솟구치게 하는 물질은 뭐예요 혈관 안에 분비되는 물질이니까 당연히 호르몬이다 라는 얘기고 호르몬을 통제하는 건 신경계인데 그 중에서도 자율신경계다라는 거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건 뭐예요 처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끈이 풀린 호랑이 닮은 개념 없는 개를 만난 상황. 그럼 우린 뭘 받아요? 스트레스. 아 그렇구나. 자율신경계 중에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힘이 솟구치게 하는 그런 신경을 뭐라그래요 우리가 교감신경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반대는 뭐죠? 부교감신경이다 라는 얘기예요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된 결과 분비되는 호르몬이 증가할 거다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일단 공부를 합니다. 아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만나려니까 말을 좀 버벅거리네. 예. 앞으로 좀 자주 봐야 되는데. 예. 어쨌든 예. 파란색은 하나도 안 썼네. 화살표 하나 이렇게 해볼까요?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